5강째입니다. 음행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호세아스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그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응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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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호세아서 서론 부분을 볼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3,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호세아서 전체 14장 중에 머림말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이 머림말 중에서도 또 이제 그 1장의 내용이 <웃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과 이상한 아, 약속을 하는 내용인데 아,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다가 이제 내 백성이라고 나중에 회복하시면서 한 두목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룰 것을 어,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도, 아, <웃음> 2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6절, 9절, 14절, 그런으로세 그럼으로가 나온다고 하고서 이제 앞에 두 부분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부분에 와서는 또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1장에서 3장 중에서 어, 1장에서 그, 또그 축약된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도 약간 축약된 내용이 나오고 축약된 내용인데도 이제 심판의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다시 이제 회복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요게 전체 또 1장에서 14장까지의 그 축약이라고 말씀드렸죠. 4장에서 10장까지 또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웃음> 그 5장에 가서는 조금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다 10장까지는 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에, 우상숭배를 책망하시고, 그 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계속 바, 반복해서 밝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의 결론 부분이 11장에서 14장인데, 여기서도 이제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반역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회복하는 내용이 나와 여기서도 근데 회복에 대한 내용 이 주된 내용이지만 또 심판에 대한 내용도 13장에 나온다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 이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심판과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낯선 것은 아니다. 계속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보여줬던 방식이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명령, 이상한 약속이지만, 아 이것은 전혀 생뚱맞은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체질을 다지고 저들의 그 상태를 다 기억하셔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당신 스스로 언약에 열심을 내시면서 저들을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또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회복해 가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살필 수가. 이 <웃음> 장의 내용은 뭐, 우리가 이제 개괄, 개괄을 했지만 좀 자세히 보고 이제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스라엘의 행음한 여인처럼 여호와께 배도한다. 큰,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언약관계를 여호와께서 장가들어서 회복하신다는 하 내용.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내용이기도 한 거고요. 아무튼 2장 초두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행음을 책망하라 지고서 그 여기가 내 아내가 아니오, 어,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심판받을 이스라엘이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될 것이고 광야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와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언약의 하나님께 대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친들과 같고, 악월 골짜기 같은 형편이던 그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여와를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 입에 발의 이름이 다시 오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와께서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이 이제 이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 것인데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주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어 생생하게 나옵니다. 14장 8절에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전인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 같지만 실은 부부 관계보다도 훨씬 더어 친밀한 거죠 그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또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또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고 골로새에서 3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몸이 하나이고 몸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또도 그러하시다 그리토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계십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타도 바울이 일하고 그 교회 안에 직제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알리면서 이제 그 그런 틀 안에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주종관계를 어떻게 에, 저, 세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고 세 사람으로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의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죠. <웃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그렇게 살아갈 때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에서 나오고 어,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교회론 중심 교회론에 대한 거론도 분명히 나오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교회가 어, 교회가 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그리스의 일꾼이 됐다. 예, 하나님의 일꾼이시지만, 또, 교회, 어,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 이그 바울은 구속사 안에서, 어,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자기가 맡았는가 하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그리또 안에서 구속의 경영을 이루실 때 이미 작정하신 그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 지교회에, 이 지교회는 그 원형의 교회를 누려가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도 3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셨는데, 그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창설하셨으니까 이때 비로소 뭐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영원 전에 이미 그걸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신의 그 사역으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그 토대를 사도가 그 일을 맡아서 한다. 그리토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 일을 한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 이제 그 그런 뭐 주종관계 그런 부자관계 그런 것도 사실은 교회가 원형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어, 지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원형인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그 그, 그걸 누려갈 때 부부 관계보다도 훨씬 더큰큰 큰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자 관계보다 그 원형의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그 관계가 그렇게 또더큰큰 큰, 어, 개념이고 주정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가까우니가 하늘에도 또 땅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도 이런 경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부부 간에 정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죽어서도 합장하려고 하고 또 천국에서도 만날 걸 꿈꾸고 그 정서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와 그리도와의 관계가 그것보다 훨씬 더큰 관계이기 때문에 그큰 관계 안에서 그런 정서가 누려져야지 어 의미가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여기서 이제 그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아, 그리 스도와의 교회의 완전한 관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예적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확, 확실히 드러났는데, 그게 시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차 그리또와 같아질 때에는 지금 깨닫는 것과 비할 수 없는 사김을 맛볼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 이, 태양계 안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그 위치, 이것이 얼마나 참 작은 공간에, 그 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도, 또 이스라엘은 또 치글과 같은 존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어, 예루살렘은 치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고, 거기도, 있죠, 예루살렘 안에서 성막은 더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이게 이제, 이 거리 개념이 잘그 없어서, 공간 개념이 없어서 또잘 잊기 쉬운데, 근데 우리가 이 우주의 충만, 우주의 회복을 염,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 티끌과 같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진짜 그것을 그 세계로 들어가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에는 지금 깨닫는 것과 비할 수 없는 그런 사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어, 전서 13장에 그런 내용이나, 그,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그 당시 총동, 총동 거울인데, 그거에 총동 거울로 보면 지금 거, 거울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 거울로 볼 때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얼마나 명백하게 확실하게 예, 보, 볼지 알수 없습니다. 그냥 그때가 되면 매순간 조금 친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매순간 친밀한 정도의 차원을 더해갈 것입니다. 이게 그냥 무한증식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한증식도 우리가 지금 요 좁은 공간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뭐 태양계와 태양계 사이의 그 관계 그 거리가 안드로메다 그니까, 태양계가, 안드로메다, 그 은하계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그 은하계하고 제일 가깝답니다. 근데 그게 뭐, 230, 230만 광년인가? 뭐. 그니까, 얼마나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그, 뭐, 소, 소우주, 거대우주, 뭐 이렇게 더 초거대우주 이렇게 나눠서 가보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가, 가야 되는, 거. 그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우,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이렇게 지구가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공교하게, 정교하게, 이게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그런 성소를 만드시고 성소를 통해서 그 만물 회복까지 이루시는 그런 모든 관계의 원천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그 관계를 맛보는 것이고 부자 관계를 통해서도 또 주종 관계를 통해서도 그걸 맛보는 거예요 이게 그거 그 실. 이깐 바울이 그래서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마음이 더욱 좋으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인생을 경영하는 것 같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죽음 죽음 살 너머에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경영을 하는는그 그, 그러니까 왜 그걸 경영하냐면 그 고난 뒤에 그 영광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로마서 5장 18절 이하 8장 또 그게 나오는데 8장 18절인가 그러니까 그 잠시 받는 고난 그그 그 뒤에 영광과는 비교가 안돼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자원해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종이 위에 선을 조금 이어가는 정도로, 혹은 부피가 늘어나는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럼 무한 정식한다고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에 영원히 다가간다는 것은 저 아득한 지평선을 향하여 자동차로 달려가는 것도 우주선을 타고 저 막막한 공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도 또 웜홀을 통통과해. 웜홀이라는 게 블랙홀과 화이트홀로 연결된 우주의 통로를 웜홀이라고 한대요. 저잘잘 잘 모르는 단어인데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순식간에 다른 은하계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욱 신비하게 영원으로 나갈 것입니다. <웃음>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실때 호세아나 당시 언약 백성들은 지금 우리보다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만 메시아를 보내실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죄인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알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 이. 이 피조된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다? 이 티끌과 같은 속에 네, 충격적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붙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신 이스라엘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일이에요. 그냥 자기 인생을 조금 펴주는 정도가 아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그리도와 스 함께한 구원을 생각할 때, 너무도, 너무도 너무도 광대하고 위대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웃음>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외워갖고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차원의 내용이 아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경영이 들어 있고 엄청 우리가 다측량할수 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진 거고 우리가 우리가 그 주를 내 주로 알고. 그분의 아들이 돼서 그분의 교회 아로서 어, 살아가는 이게 어, 엄청난 영광.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그러니까 성신 성신이 아니시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수 없는데 그 성신께서 그그리토를 주라고 하게 하실 때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사형이나 뭐 간단하게 교리 몇개 정리해가지고 요거 믿으면 구원, 천당, 요거 안 믿으면 불신, 지옥 예,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게 아닙니다. 호세아서이장 처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호세아의 자녀들더러 형제 자매들에게 암미, 루아마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장차는 여와께서 호 궁유리 여김,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궁유리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암미로 삼고, 궁유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서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공의를 여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신명기적 저주를 받아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만 또 유다도 바벨론에게 또 망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정도의 언약이 아니에요. 예레미아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그냥 이스라엘 그, 그 소수 민족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좀 띄워주는 정도가 아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일차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 온그 우주 안에서의 그 구원을 받아가는 것들을 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이스라엘이 뭐 이제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소경이라, 귀머걸이라, 그렇게, <웃음> 벙어리, 뭐, 소경, 그 모티브를 그렇게 사용해서, 그렇게 비유해서 말을 하지만, 그게 우리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뭐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하, 그러니까 못 본다고 하면 볼수 있는 건데, 본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듣는, 못 듣는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들어오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못 들어오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내용인지,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얼마나 큰 개념인지, 그, 하나님의 그, 그 구속의 이코노미, 그 경영이 얼마나 큰 경영인지,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죽을 때까지 더 파도파도 사시는 걸다알수 없는 건데 성신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 알고 자라갈 건데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할 때도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염두에 두. 니 그리도 안에서의 회복은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그 청년의 그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무슨 그 이스라엘을 그 높이기 위한 그 무슨 어떤 그 사건이 아니, 그 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 진짜 에덴에서 목표했던 그래서 그들을 창조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일. 그그 그, 그거 사실 그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도 그 하나 하늘의 식양대로 만들어진 거 구조가 또 성막도 하늘의 식양대로 그그 그 하늘은 원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에덴이고 새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새영새 영역이잖아요. 새 사람이고 새그 사람이라는 개념도 그냥 개과천선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정도가 엄청난 큰 개념이에요. 이게 음. 새 언약도 맞아. 아무튼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그 죄의 책임과 권세에서 그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또 서로 다투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날에 함께 모이게 되고 한 두목을 세우게 될,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한 두목도 그냥 아, 그 국가적인 영웅 정도가 아니라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그 그런 분의 <웃음> 그, 그런 분이 한 두목이 되는거예요 그때 그 이제 아브라함한테 또 표상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토께서 그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복으론 아브라함의 신은 이삭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예요. 성신으로 그걸 깨닫고 바울이 그걸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걸 쓴 거예요. 아무튼 그때 유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1장 11절에서 말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 땅의 신물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씨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1장 11절에 이어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도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앞에 호세아 2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이잖아요. 있 씨를 그 뿌려서 심으시는 흙뿌리다 하는 뜻이 이스라엘인데 그게 씨를 심을 때 하는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을 가리키는 여러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그 이사에서 5장에 보면 대표적인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여호와와 포도원의 음, 여호와의 그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의사에서 5장 2절에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들포도를 맺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회복하셔서 그리토께서 이제 친히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오셔서 말, 나는 포도나무요? 그니까, 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그애굽에서 꺼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다.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것이 벌써 어, 예수님 오시기 1446년,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어, 그, 해가지고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그 일이 결국은 1400년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비리 다 아시고 그걸 그 용어를 써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또 내다 보시고 그.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런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도.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들어서 아는 거그 정도 가지고 내가 그분을 다 안다? 그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해도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는 것이 학문.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내 분야가 아닌 거는 전혀 나는 모른다고 말하죠. 겸손하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조금 들음풍을 가지고 다하는 것처럼 하고 뭐 교회 예식에 대해서 음. <웃음> 여러분들도 제가 예배 모범 거 올린 거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그렇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해야 될걸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갈수록 자꾸 잊어버리고 예? 그냥 선택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아니면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 시평 기자들도 그래서 언약적 궁일만 바라지, 뭘, 뭐 자기 행위를 의지해갖고 좀, 좀 다시 회복해 시켜주십시오.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그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 자기가 뭘 안다고 내세울 수가 없어. 점점, 뭐, 아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여긴 더큰 세계, 더 깊은 세계네? 또 가보면 더, 참, 더큰 사랑을 받았고. 아무튼, 주님께서, 그, 이렇게 다, 구속의 경영,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일들을 미리 다 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런 걸다 내다보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신겠다 하는 이에 주님 그 구약에도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언약의 특심이, 언약의 열심이 특심이 있다. 거기에 이제, 택함받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영광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광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영광송에 그 빛인, 그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눈 멀어버리는 그 영광이거든요. 그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그 성막에서 보여졌잖아요. 성막에 죄의 시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모세조차도 슬쩍 그 영광을 봤는데 죽은 자가 다니엘도 그래. 계시록의 요한도 그래. 그래요. 그 영광 이 우리가 그 영광을 자향하는 거예요. 그 조금 빛보고 이렇게 뭐 환상 속에서 뭐 뭐. 뭐, 입, 뭐, 뭐, 꿈속에서 뭐 조금 영광을 보고,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메리디스 클라인이, 하나님 나라의 서막, 그것에서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해요. 그, <놀람> 그 갤러스 보스트, 뭐,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죠. 그 영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영광의 개념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러니까 그김홍전 목사님이 미국의 드랍시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 그 역사의 시간 속에 메리트 스클라인도 거기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시더라고 이제 그잘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논의가 거장들은 거장을 알아보니까. 논의가 있고 그 전에는 영광에 대한 그런 찬송이 좀 없었는데 그 뒤에 더 돋보이게 나타났다는 그런 추정을 하시는 그런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송을 부른다고 할 때도 그냥 그냥 입에 붙은 대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영광 앞에서 어전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영광을 힘입어서, 그, 어, 그, 촛불과 같은 존재가, 그, 뭐, 달, 달과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영광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새 언약의 일을 이루시고 어, 영광의 일을 회복해 가신다. <웃음> 이, 이것은 이제 호세야 당시의 근동신화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근동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자기네 음식을 얻고자 사람을 노예로 창조했습니다. 여와께서는 태초에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주셨죠. 셋째 날, 여섯째 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토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을 어긴 인생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신화적인 내용들이 그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채용해서 기, 그런 개념을 그용해가지고 차용 할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차용해서 또 기독교의 그 개념을 정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연결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고대 근동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타락한 인간 안에 그 하나님께서 희미한 영광의 빛을 남겨주셔서, 그, 그걸로, 그걸, 그런 식으로 추정해서 드러내는 것 뿐이지, 거꾸로. 그게, 그, 걸사용해서 그걸, 그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제도나 뭐, 그 형식을 취했다? 그게 말이 안 돼. 이게 또, 개혁주의권의 그 학자들도, 그,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그걸 연구하니까, 그거랑 이렇게 맞대놓고 또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워낙 큰 내용이죠. 예. 음. 음. 여기서 아주 더그더 그더 정확하게 말씀하시. 제가 최근에 그 그레고리 비의 그 성전신학 책을 읽었는데도 거기도 사실은 그 그, 성전 신학의 그 굉장한 것들을 밝히는데, 그런데 이게 고대 근동 신화와 이렇게 대급 비교해 가면서 그걸 밝히니까 조금 마음에 지금 리는게 있더라고요. 걸리는 게. 아무튼 이, 저, 저 김기찬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더 크게 이제 더 확실히 밝히셔서 사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웃음> 아무튼 그런 명령을 어긴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더 영광 가운데 올라갈 수 있게 하신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범죄한 그 인생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또 광야에 내동조, 내동이 처진 피통이 같은 이스라엘을 번지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버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영원히 망하고 말 이스라엘인데 장차 여호와께서 새로 언약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직 지금 호세아서는 여로보암 시대니까 아직 북 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았고 남쪽 유다도 아직도 더뭐 130년 이상 더 가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웃음> 그걸 다 내다보고 이런 개념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여호와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신약의 일이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있었으니까 신약의 일은 구약의 것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확실히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나?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현실에 갇혀가지고 그큰 것을 현실과 맞바꿔 먹는 일을 한 거잖아요. 자기 육신과 맞바꿔 먹고 자기 미래와 맞바꿔 먹고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이 희미하니까 미래도 희미한 거예요. 과거의 그 구속사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알면 미래도 아골골짜이 같은 데서 용, 소망의 그 문을 먹을, 저, 품고 기대하고 기꺼이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바라본 게 예루살렘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경륜 그, 그 하에서 예루살렘이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쓰이는 걸 아, 알고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그그 그 너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 때 이렇게 기억해서 기도하고 한거죠 음. 음. 참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 그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어, 여와를 위해 살게 하시는거죠 새로 언약을 맺으죠 버려 마땅한 존재인데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인 그러니까 저희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고 고백하잖아요. 요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그 보면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도 이스라엘의 상황도 알고 그 이스라엘의 실체로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되는 내용을 보면서도, 그걸 자기가 뭐좀 고백하고 나가서 무슨 일한다고 우쭐 댔었는데, 그, 그것 때문에 뭘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갈 수도 있었는지 자, 마음 먹었었는데 다 자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딱 그걸 아시고 어, 내 백성을 내향을 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실은 주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뭐좀 맛본 걸 가지고 껍죽되면 여지없이 넘어진다. 예, 여지없이 그, 그 사랑을 깨닫고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지.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위하여는 결국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있도록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위 하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그 요한일서에 계속 그 내용이 먼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 꼬가 석자인데 뭐 근데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죽나 이런 이런 말을 하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누추한 얘기잖아요. 그게 참된 사랑은 이처럼 거룩한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사랑을 받으십니다. 3위는 이런 사랑 가운데서 하나로 계십니다. 3위의 이런 내적관계에 인생의 창조와 구원이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3위 안에 있는 이 관계에 영원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 이런 것들을 투용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인 거예요.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주여. 나 지금 믿음 진짜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도. 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 예.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